자,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 어, 오늘 그 기출지문 특강은 7주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어, 오전에 했던 수업들을 반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걸 동영상에 이제 촬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점심 먹고 수업을 시작하잖아요. 그럼 잠이 오면 주무세요. 괜찮으니까. 그리고 동영상 틀어서 다시 보면 되는 거고, 그냥 어거지로 이렇게 참으려고 하다가, 괜히 1시간 보내는 것보다는 그냥 15분, 20분 주무시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어요. 그게 더 합리적이거든요. 음, 나중에 가서 뭐못본 부분은 그냥 동영상 보시고 다시 보충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기출 지문들을 이게 지금 내가 나눠드긴 해요. 이게, 어, 7주 동안 이루어지면 아직 통계는 내본 적은 없어요. 전 책을 다 만들진 않았기 때문에. 넣다 뺐다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 지금 요거, 페지수는 한열몇 페지 되지 않나요? 음, 열 페지가 넘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정확히 몇 개나 지문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요게 한 해당, 한 해당, 어, 실시가 되면 거의 150개에서 200개 지문이 풀려져요. 이게. 그러면 7주 7주 정도 되니까 많으면 1,400개 정도고 적으면 1,000개는 가까이 넘어갈 거예요. 충분히. 요게. 근데, 천개 정도인데 우리가 실제 시험은 40 문제기 때문에 200개 지문이에요. 200개 지문. 그럼 200개 지문을 천개 정도 풀면 문제 수로는 거의 뭐 어마어마한 숫자를 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이제 요건 있어요. 이 프린트를 나눠 주는데 저는 이걸 만약에 가지고 계시다가 보관했다가 나중에 또 한번 봐야 되겠다. 아, 나는 고지를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프린트 나와서 한두번 벗잖아요. 두번 빠른 스텝으로 보거나 여유가 있으면 세번 정도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버리세요. 음, 버리시라고. 알겠죠? 세번 정도 버리면, 보면 버리시고 다시 5, 6월 달에 기출문제가 나올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다시 찾아보세요. 왜그냐면 얘는 낱개고 얘는 오지선당이에요. 그럼 낱개를 풀 때하고 오지선당을 풀 때는 접근 방법이 좀 달라요. 그게 그래서 음, 그런 걸 유념해 주시면 되고 나오는 프리트마다 다 모아가지고 10월 달에 마지막에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러시잖아요 그때 죽어요 <웃음> 보지도 못해요 만약에 3월 달 모의고사를 보고 4월 달 모의고사를 보시잖아요 그럼 내가 일이 있어서 모의고사를 못 봤습니다 그럼 이걸 사가지고 10월 달에 가서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풀겠다 그걸 푸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못 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간 것은 잡지 말고 새로 올 것만 잡으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래야 부담이 없어요 계속 쌓아놓으면 걱정거리만 쌓아 올라가거든요 지금 11월부터 공부하신 분들은 계속 지금 쌓아 올려가지고 프린트가 아마 어마어마할까요 그거 싹 버리세요 버리시고 새로 요것만 가지고 계속 보시라고 요 프린트물을 정성들여서 만들기 때문에 한 두세 번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은 들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새 것을 다시 복사해가지고, 요걸 가지고 뭡니까? 한번 풀고, 버리고, 다시 풀어가지고 버리면, 세 번째 정도 가면, 아, 모르는 문제가 또 나올 거예요. 그세 번째 건 그냥 애워 버리는 게 좋습니다. 아는 것은 버리는 거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괜히 모아봐야,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모아놓아봐야. 자 권리변동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나갈 건데 프린트 양이 많은 거 같이 느껴지는가 봐요 이게 그죠 많아요 1시간이면 끝나는데 원래 참 어, 요것은 어, 요건 지금 보시면 알겠어요 요거 권리변동은 어, 11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제가 페이지 수를 아니 보지 마시고 불러 드릴 테니까 옆에다가 마스터북 11페이지에요 나중에 가셔가지고 모르겠다. 그러면 그 부분을 찾아가지고 참조를 하시면 돼요. 어, 원래 이 권리 변동은 잘 나오지 않는 부분이지만 개중에 그 몇개 나온 적이 있어서 자 1번 저당권이 순위가 선, 소멸되면 2번 저당권이 순위가 승진이 돼요. 우리나라 저당권은 순위 승진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애국 같은 데는 저당권은 순위 확정의 원칙을 채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요런 게 있는 거죠. 요렇게 1번이 저당권이 있고, 그 다음에 2번 저당권이 있었어요. 가베꺼, 거, 의뢰꺼. 거. 그러면 나중에 배당 순서는 얘도 물권이고, 얘도 물권이기 때문에 얘가 먼저 받아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얘가 배당을 받아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2번 저당권은 배당금액이 적을 수 있잖아요 근데 1번 저당권이 소멸이 됐어요 그러면 2번 저당권이 순위가 승진이 됩니다 올라가는데 이때 조심할 것은 순위가 올라간다고 해서 공시법에 가서 변경 등기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안 합니다 그대로 놔둬도 1번으로 취급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 문제가 여기에. 그래서 1번 저당권이 소멸되면 2번 저당권이 순위 승진이 보여요? 여기 키워드는 여기야. 여기까지. 야여기 저당권의 순위가 승진되는 것은 무슨 변경이에요? 작용 변경 이렇게 바뀌면 되는데 5가 되는데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아, 효력 변경 이렇게 체크하면 돼요. 그러면 이와 관련된 내용이 어떤 거있냐면 임차권은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임차권을 등기해놓으면 대항력이 생긴다 그러죠? 같은 니꼴로 임차권 등기도 같이 써놓으면 같은 작용 변경 효력 변경이에요. 그래서 아마 권리변동에서는 가장 처에 많이 나왔던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문제가 자 2번 갑이 소유하고 있던 가옥을 을에게 매각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매매했죠. 자 요거 어떻게 할까요? 갑이란 사람이 집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집이 화재로 나서 어, 빨간색 불이니까 자 화재, 자 화재로 나서 소실돼 버렸네요. 그럼 요뭐이 부동산이 지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어 절대적 소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요 절대적 소멸. 근데 만약에 이런 건 어때요? 가벼라는 사람이 집을 가지고 있다가 을이라는 사람하고 둘이 매매를 했어요. 그럼 소유권이 이렇게 넘어올 거거든요. 그러면을이라는 사람은 매수자 입장이잖아요. 이 매수자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니까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음, 이걸 승계취득 그래요. 승계, 취득 이렇게 이야기하죠. 승계취득인데 특정 승계라 그러죠. 매매니까. 상속은 포괄승계 얘는 특정 승계가 되는데 갑의 입장에서 본다면 소유권이 넘어간 거잖아요 지금 그럼 요 갑은 뭐가 되는 거예요? 갑은 소유권을 상실해버리는데 물건 자체가 없어지면 절대적 소멸, 권리 자체가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멸되면 얘를 뭐라고 불러요? 상대적 소멸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갑이란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상대적 소멸. 의례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 특정 승계, 아니면 승계치득, 이렇게 아, 예, 정리해 놓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개를 보는 시각 입장에 따라 다르는 거니까. 이게 대해 무슨 말인지? 자, 세 번째, 상속이네요. 상속은 포괄 승계에다가 이전적 승계라고 되어 있는 거죠. 어, 옳은 거. 그래서, 우리가 매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매매 그러면 뭐가 돼요? 어, 특정 승계 중 뭐가 되는 거예요? 어, 이전적 승계. 그다음에 상속은 뭐가 되는 거예요? 상속은 포괄 승계 중에 이전적 승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둘 차이점은 뭐예요? 어, 특정 포괄 요 차이점이에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그 통정허위 표시에서 보호되는 삼자가 아닌 거라고 할때 포괄승계인 후추상해 상속 상속인은 보호가 안 되는데 그 사람을 달리 말할 때 뭐라고 그래요? 포괄승계인 그래요. 포괄승계인은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 되죠. 자, 대리권의 성립뭐 성립 요건이다라고 되 있는데요. 성립 요건 옆에다가는 15페이지라고 좀써 놓으세요. 15페이지 자, 뭐라고 되 있냐면 여기서는 요거몇 가지만 체크하면 되는데 자, 1번 대리권이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건 성립요건이다라고 되 있는데 X가 되는 거예요 자, 뭐가 있냐면 우리가 그 효력요건만 을 하나 체크해 보면 예, 효력요건 그럽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아까 대리권의 존재라고 했었죠 이건 어, 대리권이 어,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하냐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 같은 거예요. 어,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에 유효가 되려면 어, 법정 대리인이에요. 법정 대리인의 어, 동의가 있어야 된다든지 세 번째는 조건이 뭐가 돼 있어야 돼요. 어, 성취가 되든지 다 기한이 도래가 되어 있어야 된다. 아니면 토지거래 허가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토지거래 허가 그래서. 어, 토지거래 허가까지는 대표적으로 어, 효력 요건이에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농취증이 들어가면 안 돼요.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어, 농취증이라고 하는 것은 음, 농취증이죠. 농취증은 어, 효력 요건이다 아니다. 어, 효력 요건이 아닌데 처음을 가장 많이 물어볼 때 얘를 가장 많이 넣어요. 여기에다가 사이에다가 이렇게. 자, 그러면, 대리권의 존재는 성립 요건이 아니라, 여기다 뭘 붙여야 돼요? 아, 효력 요건이다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조건의 성취 나오고, 여기다 뭐가 있는 거예요? 기안에 도래가 있어요. 자, 뭐라고 했냐면,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내가 자동차 한 대를 사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럼 자동차 한 대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중개사 시험에 합격해야 되잖아요? 그게 조건이란 말이에요. 조건이 성취가 되어야 자동차 한대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효력이 발생한다고 그래서 조건의 성취나 기한 도래가 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정답이 되는 거고 자 토지거래 효력요건 맞는 거죠?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그 행위가 유효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지금 내는 거예요. 지금. 자, 농취증 나왔네. 농취증이라는 거 보여요? 농취증은 성립요건도 아니고 효력요건도 아니다 그랬죠? 언제 필요한 거예요? 등기를 신청할 때. 그래서 효력발생요건이다 그랬으니까 X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시험에 나올 때 가장 시험에 잘 나왔던 게 농취증이에요. 농취증이 요 근래 세번다 답이 됐었어요. 농취증은 효력요건이? 아니다. 그 정도만 정리해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알아 듣죠. 더불어 알면 아까 15 페이지다 써놓고 요걸 한번 더 확인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다음에 법률행위 종류로 갈 건데요. 여기다가 종류는 앞에 있습니다. 요게13 페이지라고 좀 써놓을래요. 13 페이지 이렇게요. 자, 여기 보면 여러분들 그한 장짜리 민법 혹시 가지고 다니시나요? 어, 그게 한 장짜리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전부 다 급소라고 정리되어 있는 거 있죠? 프린트에. 그한 장짜리 있죠? 거기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단독행위라는 게 나오고, 요 의무 처분행위 보이신가요?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있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어요. 상대방 있다라고 하는 건 의사가 도달이 되어야 되는 거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도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했는데 어, 요것 정도에서 꼭 기억을 해 주실 건 이번 정도는 기억을 해 주시면 좀 도움이 돼요 자 먼저 여기 취소 보인가요 취소 우리 추인 있잖아요 무효행위 추인 내가 추인할게 어, 요거 철회 그 다음에 해제 해지 상계 면제 채무 면제거든요 요건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인데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요취소 추인, 해제 정도는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취소라든지 추인이라든지 해제 같은 경우는 상대방에게 도달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때 항상 조심할 건 여기 아까 우리 공유 지분을 포기하는 거 있잖아요 공유 지분을 포기하는 건 상대방, 상대방 뭐예요? 있는 거예요. 상대방 있는 거요거라고그 다음에 여기 상대방 없는 거에 뭐가 있는 거야 아까 소유권의 포기라고 하는 거. 요두 가지를 항상 조심해 주셔야 돼요. 또 포기가 들어가면 반드시 뭐라고 해서 효력을 발생하려면 등기를 갖춰야 효력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 전까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여기 유언유증 보이죠? 유언유증 유언유증이나 그다음 소유권의 포기 재단법인 요것 정도. 요것 정도는 좀더 뭐예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이건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이해는 나중에 할 필요가 있는 거고 여긴 단순히 음, 애우는 게 편할 때가 있어요. 유언이나 유증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에게 알려져버리면 정말 지도세도 모르게 죽어요. 유언, 유증은 함부로 알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소유권 포기는 그냥 쓰레기장이다. 내가 버리면 되잖아 이게 여기 소유권 포기거든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재단법인 설립은 우리 현법인 아니에요. 단순히 기억만 좀 해주시라고 장학재단이에요. 이게 여러분 나중에 중개사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 장학재단 같은 거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그게 재단법인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럼 내가 재산을 기부해서 내가 스스로 뭐라고요? 장학재단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장학금을 탈 대상물이 지금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없다고 그래서 재단법인 설립, 소유권 포기, 유원, 유증은 유 상대방 없는 거그 정도만 체크해 놓으시면 돼요 이건 나중에 설명하고요 자 여기 처분 행위하고 요, 요 처분 행위가 아닌 거 나오죠 요거 뭐라고 했어요? 의무부담 행위하고 나오죠 음, 요거 처분 행위하고 나올 때 의무부담 행위를 다른 말로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매매를 생각하면 되고요. 처분행위는 뭘 청가, 등기, 예, 그 다음에 잔금 그래서 원인행위하고 뭔가 결과잖아요, 지금. 요게 원인 결과인데. 자, 의무 부담행위는 이행의 문제가 남는다라고 해서 채권행위. 보통 계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계약. 그러면 이행의 문제가 남는 채권행위 계약은 타인 물건도 돼야 안 돼요. 이건 되는 거죠 타인 물건도 팔겠다고 약속은 할수 있잖아요 근데요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 물권행위 처분행위는 타인 물건 돼야 안 돼요 타인 물건은 안 된다 이걸 다른 말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라고 하잖아요 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유효, 무효, 무효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는 유효가 되거든요 여기는 유효 여기는 뭐가 돼? 무효 이 정도만 정리하면 되고요. 그래서 어 예전에 23회, 24회 때두번 문제가 배정이 됐던 문제인데 어농취증은 당연히 아까 이야기했지만 농취증은음 효력요건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 1번하고 2번 정도 이렇게 두 개를 구별하면 될것 같아요. 두개 정도만. 자, 그러면 이걸 응용한 걸 한번 봐볼게요. 문제를요. 지금 여기서 단독 행위를 물어볼 때 지금 봐 봐요. 법률행위 종류가 지문만 19개예요. 보이신가요, 여러분들? 네. 이 19개서 에안 걸리겠냐고 단독 행위를 물어봤는데 이걸 자. 음, 여기 보면 1번 지문이 어디가 포인트인가요? 1번 지문의 어디 포인트예요? 어? 오케이, 오케이. 합의해지. 합의가 포인트죠. 합의는 단독 행위의 계약이에요. 오케이야. 오케이. 단독행위다, 그러면 X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런게 나오죠. 여기요, 여기. 계약의 해제 나오죠. 법정 해제 보이죠? 그러면 합의란 글자가 안 보이잖아, 지금. 그럼 요 합의란 글자가 안 보이면 요건 좀더부 뭐야? 단독행위. 계약이다. 이건 X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항상 합의 해제가 나와야 합의 해지. 합의 해제. 합의가 나와야 계약이라고. 합의니까. 근데 만약에, 계약 해제, 법정 해제, 그냥 해제. 그럼 전부 다 뭐예요?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에요 전부 다. 그래서 요건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 맞는데 요두 개가 같은 말 다른 말? 두 개가 같은 말 다른 말? 어, 같은 말이야. 같은 말. 그래서 어, 계약 해지나 법정 해제나 같은 말이라고. 단독 행위라고요? 음. 단독 행위라고. 자, 철회는 뭐라고 했어? 아까 철회 난 계약 안 하겠습니다. 철회. 상대방이 있는 단독 행위라고 되어 있는 거고. 자, 청약의 철회. 철회. 포인트. 철회. 단독 행위에 해당된다. 맞는 거죠? 가만히 봐 보세요. 다. 여기 취소란 단어가 보이죠? 취소 단독 행위 계약. 예, 네, 단독 행위에 해당된다. 보이신가요? 자, 동의 보세요. 동의. 동의. 상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요. 그럼 법정들의 동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가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인가요?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유원, 유증, 소유권, 포기, 재단법인 4개밖에 안 들어가 있다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애화져 있는 단독행위에 4개밖에 없어요 유원, 유증, 소유권, 포기, 재단법인 그렇죠? 동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동의가 없으면 어디로 가야 돼? 상대방 있는 단독행이지. 아니 동의를 해 준다는 건 누가 있어야 되지? 상대방한테. 상황을 그려 보면 상대방 없느냐 아니라 있는 단독행이 해야 된다고 얘기해. 이게 있는. 이렇게 있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이 돼요? 자, 취소하려고 그래. 그럼 내가 공중에다가 취소할게. 그래요? 누가 취소 상대방이 있어야 되지. 그럼 상대방한테 그 취소 의사가 도달돼야 되잖아요. 그죠? 유언, 유증, 재단법인 소유권 포기밖에 없다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그걸 빼고 생각하면 금방 안다고. 그걸. 자, 본인 추인 보여요? 추인? 추후에 인정하. 나 이거 인정할게. 내가 책임질게. 추인할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없는 단독행위. 있는 단독행위. 성질상 단독행위인데, 있는 단독행위라고 해, 이건요. 요거. 자, 그 다음에 동이 보여. 또 동이 나왔어 앞에 수식을 생각하지 말라고. 수식은 의미가 없다고, 수식은 낚이는 거라고. 포인트가 동이잖아요. 포인트가 동이는 단독행위죠. 상대방 있는 거 없는 거. 오케이, 있는 거. 자, 소유권 폭이 나왔잖아. 근데 머속에 들어가 있다고. 유원, 유증, 소유권 폭이 재단법인 상대방 있는이라고. 단독행위, 주무셔요. 괜찮으니까. 네, 그때는 주무시라고. 한말이 나오면, 자, 채무 면제는 뭐냐면, 돈 갚지 마. 채권자가 너 나한테 백만원 줄거 있잖아. 돈 갚지 마. 돈 갚지 마. 채무 면제라 그래. 그럼 채무 면제는 채권자의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돈 갚지 마! 그죠? 그럼 돈안 갚아도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아니, 포인트만 잡으면 쉽다니까? 이걸 뭘 외우냐고. 이제 단독 행위 없는 건 외워야 돼요. 그건 하나 외워야 그래도 기준점이 될수 있으니까. 자, 또봐 봐요. 재단법인 설립이야.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렇죠? 유언, 요증, 재단법인, 소유권 포기. 어, 네 개. 없는 단독 행위. 유언이야. 없는 단독행위 증여야 계약 증여 계약이야 맞는 질문인데 <웃음> 어, 내가 만약에 커피를 두잔 사갖고 와서 한잔 내가 먹고 한잔 먹을래요 했다고 그럼 짝꿍이 먹어야 돼안 먹어야 돼안 먹어도 돼나 아까 마셨어 그럼 청약을 거절한 거야 승낙 안한 거라고 그럼 계약을 성립될 수가 없지 그 증여 사용 대차는 계약이라고 증여하고 사용 대차 제말 이해되죠? 여기다가 뭐라고 써? 증여 보이죠? 니꼬르 보토소나 어, 사용대차 어, 증여하고 사용대차는 외워버리세요 애들은 뭐라고 했어요? 편무계약에다가 이건 무상계약이에요 이두 가지가 나중에 계약법에서 처음으로 배정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증여와 사용대차는 편무계약이고 무상계약이에요 계약, 어, 계약.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자, 여기 어디 동그라미 쳐? 15번. 찾아봐요. 난 수업 시간 다 했어. 예약. 에약. 예약이 포인트야. 예약. 호텔 예약. 호텔 예약. 에약. 예약은 뭘로 가? 단독행위가 아니라고. 뭐? 예약. 계약. 혹시 계약. 근데 여기와 다르게, 호텔을 예약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프론트에 가서, 저 왔으니까 방 내놓으세요. 이걸 예약 완결권이라 그래. 예약. 어 완결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약 완결권은 단독행위예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저 왔으니까 방 내놔. 방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는 거야. 일방적 의사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된다고. 그럼 예약은 뭐예요? 계약. 예약 완결권은 어, 단독행위. 그렇게 그러니까 세트로 기억하면 좋아요. 자, 지상권 설정,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은 뭐에 해당돼? 처분행위 중 물권행위 그렇죠? 처분 처분행위 처분행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예, 네, 물권행위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셈은 처분행위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상권 설정 저당권 설정 지상권 저당권 물권이죠 지상권 물권이잖아 저당권 물권이잖아 지역권 물권이잖아 물권은 다처분행위에요 물권행위 처분행위 같은 거 니꼴 네 이행의 문제가 남아 안 남아? 음,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다. 이렇게. 자, 채권 양도란 말 보이죠? 채권 양도는 돈 받을 거리를 자른 사람에게 양도해버린 거거든요. 그럼 이행의 문제가 남아야안 남아요? 문제가 남지 않는 준 물권행이다. 동그라미 다른 말로 이걸 처분행이라 그래. 음,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그래서 채권 양도나 여기 하나 더 써볼게요 여기다가 채무 면제 네, 같은 맥락이에요 돈 갚지 마 그럼 이행의 문제가 남아 안 남아 안 남지 돈 갚지 말라고 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그럼 채권을 양도해버렸다고 다른 사람한테나 대신 당신 돈 받아요 그럼 나오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더 이상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잖아 그래서 채권 채무 면제와 채권 양도는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다고 해서 준법률행위라 그래요. 이건 처분행위 다닐 만하면 처분행위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습니다. 자그 다음에 법률행위가 효력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맞죠? 자 법률행위가 성립이 됐는데 성립이 됐는데 효력 요건을 못 갖췄어요. 그럼 성립은 되지만, 효력은 있다, 없다? 음, 없어. 다시 말해 볼게요. 자,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가 성립 요건인데, 당사자에게 의사 능력이나 행위 능력이 없답니다. 그럼 성립은 됐지만,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O, X. 음, OK. O가 되는 거야. 자,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는 갖췄어요. 어? 근데 목적이 확정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럼 성립은 됐지만 효력은 없습니다. O, X. O. 아니, 당사자하고, 그 목적하고 의사표시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성립 요건이잖아요. 갖췄다니까, 세개 다? 그럼 성립된 거죠? 근데 봐봐, 당사자. 의사 능력, 의사 능력 있어야 되고, 행위 능력 있어야 되잖아. 목적은 확정되고, 가능하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여기는 의사하고 뭐가 있어야 돼? 표시가. 어, 일치해야 되죠. 그죠? 렇 근데 봐봐요.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는 다 갖췄는데, 의사 표시가 불일치합니다. 그러면, 효력은 없지만, 성립은 됐잖아요. 다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를 모두 갖췄는데 확정 가능 적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립은 된 거죠. 근데 효력은 없습니다. OXO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를 모두 갖췄는데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립은 된 거죠. 효력은 없는 것이고. 두 개를 달리 봐야 된다고. 이게 없으면 성립은 되지만 효력요건은 없는 거란 말이죠. 성립도 안 됐다. 그래버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해서 효력요건을 갖추지 않았잖아 효력요건을. 근데 뭐야?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성립은 된 거야? 안된 거야? 성립은 됐는데 효력요건이 없으니까 효력이 없다. 이 말이지. 자,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처분. 이거 처분, 무권리자입니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유효무효, 네, 무효란 말이에요. 무 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거 네, 그렇게 정리하면 되죠. 자, 그다음에 법률행위 목적으로 한번 가볼 건데요. 자, 목적은 거기에 어디다 써놓냐면 폐지수는 폐지 수는 17페이지 이하라고 써놓으세요. 네, 17페이지 이하 하고 나오면 되는데 어, 법률행위 목적은 뭐가 있어야 되나요?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효력이 성립되죠? 효력이 발생하잖아 음, 목적은 뭐가 있어야 돼요? 확정되고 그 다음에 가능하고 적법하고 예,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죠 이 중에 하나라도 못 갖추면 어떻게 돼요? 음, 아니, 효력을 발생하지 않아 근데 뭐냐고 그게 한마디로 어, 무효 어, 이네개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성립은 된 거예요? 안된 거예요? 성립은 된 거예요? 효력이 없다는 것이지. 어, 목적이 확정이 안 돼요. 그럼 뭐예요? 무효. 확정은 되는데 불가능해요. 그럼 뭐예요? 일단 무효. 확정 가능한데 적법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무효. 사회적 타당성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무효라고. 이건요. 자 그럼 확정은 돼야 되죠. 목적은? 그때 두 개를 체크하세요.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을 구별해서 물어볼 때 원시적 불능은 뭘로 가요? 무효, 후발적 불능은 유효, 어, 그렇게 구별을 하시라는 거 어, 원시적 불능은 뭐죠? 원시적 불능은 이미, 계약 체결 전에 이미 소실됐거나 이미 수용이 된 거죠 어, 후발적 불능은요 계약 체결 후 불가능하게 됐다 그런 멘트잖아요 그래서 원시적 불능은 음, 이미 소실됐다, 이미 수용됐다 그때 요 이미를 가지고 찾으면 돼요 얘는 요거 효과가 무효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후발적 불능에서는 계약 예, 체결 예, 후이름 표현을 쓰죠 그럼 계약 체결 후 목적물이 소실됐다면 유효가요? 무효가요? 예, 유효입니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누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읽어볼게 이제 천천히 읽으면 돼요 법률행위를 모르겠다 그러면 계약을 생각하면 돼요 계약이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어야 된다 X 왜요? 목적은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되는 거고 계약 체결 시, 성립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언제까지만 확정하면 된다? 이행기까지 그럼 여러분들이 이 이행기까지라는 걸 몰라서 이 지문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뜻이 와 닿지 않은 거야 내 가슴에 그래서 멍하게 쳐다보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집에 가셔가지고 포인트를 잡으라고. 아 법률의 목적은 이행기까지 확장하면 되는데 왜 성립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되지? 그럼 이건 틀린 거지. 이렇게 한번 읽어보라는 거지 다시. 자 그다음에 여기 포인트는 원시적 불능이잖아요. 그죠? 원시적 불능은 유용가요 무용가요? 음무효오 응, 여기까지 맞았네. 무효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뭐가 나올 수 있어? 다만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이 발생될 여지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은 매도자는 집을 팔아먹을 때 집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야 되는데 확인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매도인에게 실수가 있으니까 매수자에게 책임을 져주세요 이런 거. 그래서 이건 나중에 음, 이게 신뢰 배상이라고 해서 일종의 뭐가 나와요? 손해배상이 나오는데 여기 살아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아마 들어본 기억 있는 사람 있을 거예요. 무효 있잖아요. 무효. 무효는 계약이 성립되자마자 즉시 무효야. 첫 계약을 맺자마자 바로 무효라고. 그럼 이행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무효는 원래 손해배상이 안 나오는 거야. 무효는 손해배상이 나오면 안된다고 근데 유일하게 무효인데 손해 배상이 나오는 게얘 하나야.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인 거잖아요. 무효. 그럼 이행된 적이 없잖아. 불능이니까. 근데 손해 배상이 유일하게 나온다고. 이게. 그래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원시적 불능이면서 무효면서 손해 배상이 나올 수가 있다고. 그 손해배상은 다만 신뢰배상이라고 해서 들어간 경비 같은 거 있죠? 경비만 부담하지만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제말 이해되시죠? 음, 나중에 이제 계약법에 한번 건들 거고요. 자, 세 번째는 어디가 포인트 찾아봐요. 눈썰미로 찾아. 눈썰미로 배운 게 있으니까 눈썰미로 여기 어디예요? 후발적 불능이죠. 후발적 불능은 유효가요, 무용가요? 유효가 되는 거야. 끝났죠? 그다음에 채무자의 귀책사유 여부에 따라서 위험부담이나 채무불량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만약에 채무자가 누구예요? 매도자, 매도자. 매도자가 불질러붙다니까? 라면 끓여 먹다가? 그럼 매도자, 채무자가 집을 이행할 수 없죠 그럼 뭘로 가? 매도자의 귀책사유, 라면 끓여 먹다가 불질렀잖아 그럼 뭐가 돼? 채무? 불리행으로 해결하고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목적물이 소실되버렸죠?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럼 뭘로 가? 어 그걸 위험부담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채무자가 매도자가 라면 끓여 먹다가 불냈어요 그럼 뭘로 가요? 음, 채무불리행 그 다음에 쌍방의 귀책사유 없다 그러면 위험부담 어, 그렇게 해결이 되는 거야 나중에 이건 여기서 중요한 건 어디가 중요해? 중요한 거 고발적 유효. 이게 더 중요해. 훨씬 중요한 것. 자, 계약 체결 후, 어디가 포인트예요? 후. 자, 전소됐죠? 그럼 이 계약은 유효, 무효? 유효. 무효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지. 유효로 바꿔야지. 후발적 불능은 유효. 그러는 거니까. 자, 이제 강행 규정 가보자고 적법성. 판례입니다. 중개사는 수수료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근데 어디가? 초과됐네. 그럼 초과된 1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120만 원 받은 거야. 그럼 120 전부가 무효인 거야. 20만 무효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초과 부분이 이게 중요한데 무효가 된다. 여기를 뭐라고 넘어가면 안 돼요? 전부가 무효입니다. 그러면 O X X. 요건 단속 규정 효력 규정 어 효력 규정이라고 써놓으면 돼요. 자, 그다음 6번 법정 한도액의 초과 보인가요? 같은 문장이 달리 옷을 입힌 거야. 초과된 중개수료 약정은 전부가 무효인가? 오케이. 뭐가? 초과 부분만 모여라고. 비교를 해라고 두 개를 항상. 자, 중간 생략 등기 나왔네. 중간 생략 등기는 탈세 목적이잖아요. 그래도 실체 관계에 부합된다 그랬죠. 그럼 중간 생략 등기는 단속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다. 단소 규정에 해당이 돼서 끝털이 유효무효 음, 이건 유효로 바꿔놔야 되죠.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는 실체 관계에 부합되죠. 중간을 생략하고 넘어가나, 순차로 넘어가나, 같은 사람한테 넘어간 거거든.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 알아듣죠? 어, 밝은 표정을 져야 내가 더 가르쳐주고 싶어 해요.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잖아. 근데 이 중간 생략 등기가 다른 장소에 나타나. 그게 어디냐면 토지거래 허가. 토지거래 허가에서 플러스 중간 생략이라는 글자가 보이면, 생략 등기가 보이면 얘는 무조건 무효. 여기서는 무효예요. 무효. 엔드입니다. 원래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입니다. 근데 토지거래 허가 중간 생략 등기 그럼 무효예요. 지금 이해 안 해도 괜찮아요. 어, 이게 잠탈이거든요. 나중에 가면. 자, 또 나왔어. 법정 한도액을 초과해서 지급한 중개수수요 보여요?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됩니까? 그렇죠? 해당되지 않음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고? 있다. 초과 부분만 전부를. 어, 초과 부분만 반환 청구해요. 그래서 오른, 이건 옳은 지문이에요. 자. 이것 정도 보고 계속 같은 반복이 되니까. 자, 9번. 여러분들 아들한테 증여하고 싶어요. 근데 증여세가 비싸잖아요. 그럼 등기 원인을 뭘로 넘겨? 매매로. 그럼 등기 원인을 증여로 쓰지 않고 매매로 넘어간 거잖아. 은익행위. 그래도 그 등기는 유효부여? 유효. 어, 유효. 실체 관계에 부합되니까. 그럼 자, 9번 봐봐요. 어디? 등기 증여에 의한 부동산 취득을 하였는데, 여기가 포인트 등기 원인을 매매로 기재했다라는 거 보여요? 그렇죠? 그럼 이 등기는 유효무요? 어, 효력이 없다 X가 되는 거야. 이건 등기 원인이 등기 원인 원인 원인이 원인 원인이, 원인이, 원인이 예, 무효이더라도 뭐가 있어요? 실체 관계에 예, 부합되는 거야. 그럼 유효무요? 유효, 무효? 예, 유효. 예,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다시. 강행 규정 추인 돼? 안 돼? 한 시간 전에 가르쳤다? 아유. 강행 법규 103조 104조 불공정 법률 행위는 절대로 무효 행위를 추인하면 아, 버스 지나갔어요. 이제 와서 이야기하면 추인에 의해 유효가 될수 없다. 맞는 거지. 어, 맞는 거자 강행 법규 위반 추인에 의하여 유효가 될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했으니까 어때? 틀렸어? 에? 여기는 없다고 여기 있다. 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틀려야 되지. 어, 자, 어, 강행복귀 위반 원치도 선의 삼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건 강행복귀는 절대적 무효예요. 그렇죠? 절대적 무효니까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대항할 수 있다. 어,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거야. 그렇죠? 추인 안 돼. 에, 삼, 선의 삼정에 대항할 수 있어. 무효 주장할 수 있어. 어, 어. 나중에 가면 표현들이 도안 된다고 나오거든요. 자,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없다. OX 음. 그럼 뒤집으면, 자, 위반한 자가, 강행복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의 반하에 허용될 수가 없다. X. 그럼 둘 차이가 뭐야? 둘 차이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왜? 무효는 누구나 주장하거든. 그러니까 강행복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해도 되는 거라고. 근데 강행복귀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 시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말과 같은 거잖아, 지금. 그죠? 위아래가, 위아래가 똑같은 문장이에요. 근데 있다, 없다만 바꾼 거라고. 옷만 바꿔 입은 거라니까. 옷만. 자. 그 다음에 15번에 나중에 한번 다음 주 오면 이게 더 이해가 더 빠를 건데 강행법규에 위반해서 무효가 됐죠. 그죠. 여기 표현대리 보여요. 표현대리 자 봐봐요. 아직 모르니까. 어~ 갑이 을에게요. 갑이 을에게 갑이 을에게 음~ 집을 팔아라고 대리권 준 적이 없어. 근데 이 사람 친구가 병이 있었나 봐. 병하고 갑이 술을 한잔 먹었나 보지? 그러면서 내가 얘한테 그랬나 봐. 집을 좀 팔아야 될것 같아. 집을. 근데 을한테 대리권 줘가지고 내가 집을 좀 팔아야 되겠어. 라고 얘한테 표시했다고. 근데 실제 갑은 을한테 집 팔아라고 대리권 준 적이 없어. 근데 얘가 얘한테 가. 그러데 뭐라고? 나는 갑에 대린 대리인 을인데요. 하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거야. 그럼 상대방 병은 갑한테 들은 말이 있지. 그러니까, 을에게 당연히 대리권이 있다고 생각할까, 안 할까? 근데 실제 대리권 있어, 없어? 이게 무권이라고. 이게 무권 대리거든? 근데 얘가 대리권 있는 것처럼 갑이 포장했지. 옷을 입혔잖아. 대리권 있는 것처럼. 이걸 표현이라 그래.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포장을 했어. 그걸 상대방은 그걸 믿었어. 그러니까 네가 책임져라. 요걸 표현대리라 그래. 그럼 책임을 지라는 건 뭐냐면, 요 표현대리가 표현대리가 유효일 때, 유효일 때이 유효행위를 갑이 책임을 지는 거야. 근런데 지금 이 표현대리가 강행법규 위반돼서 무효지. 무효면 효력이 있어 없어. 없는데 뭘 책임져? 제말 알아들어요? 그럼 이 표현대리가 강행법규에 위반되면 무효이기 때문에. 표현대리 제도가 적용될 수가 없는 거야 표현대리는 성립이 되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거든 근데 표현대리 자체가 강행법규 위반돼서 무효가 된 거잖아요 그럼 효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본인에게 책임을 지울 수가 없는 거라고 그래서 자 다시 정리해볼게 강행법규 어, 너무 심각한 얼굴을 하지 마요 심각하지도 않는데 뭐 심각해 지금 이 상황은 심각한 게 아니야 오늘 첫 주니까 두 번째 주 가야 심각하지 자 103조 그 다음 불공정 법률행위 104조 애들은 전부 다 뭐예요 절대적 음, 무효가 되죠 그럼 절대적 무효는 첫 번째 무효행위 추인 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 없다 두 번째 선의 3자에게 선의 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자 있다 눈빛 하아에 쫄죠? 그게 부작위에 의한 강박이요. <웃음> 세 번째, 선의 3조에 대항할 수 있어요? 네. 보호 안 해준다고. 표현들이 적용돼안 돼. 네. 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이게 공통적인 의요 애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자, 어, 강행 법규의 무효인 표현된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 <웃음> 자 그럼 여기 봐봐 강행법규 표현들이 법리가 준용될 수 있다? 어 틀린 거지 달리한 거라고 잘 봐봐 이것만 줄기차게 읽어라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됐어 무효가 된 경우 그 계약이 무효되는 데 책임 있는 자도 책임 있는 자도 책임 있는 자가 무슨 말이야 무효를 시킨 자 무효를 시킨 자도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죠? 그럼 봐 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허가를 못 받았어. 그래서 무효가 된 거잖아. 그럼 허가를 못 받고 무효가 됐을 때 매도자, 매수자 둘 중에 하나가 그 사람 때문에 무효가 된 거야. 그러면 그 무효 그 사람 때문에 무효가 된그 사람이 무효를 주장해도 돼, 안 돼? 된다고. 아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다고. 그러면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도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확정적 무효가 됐을 때그 무효 무효를 무효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무효를 주장해도 상관없다고. 첨장에 가서 이렇게 나온다. 앞에서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지문이나 요거 17번이나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내가 봤땐 같아. 똑같아. 근데 앞에 나와 있던 건 푸는데 얘를 보면 못 풀어. 농담이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고 그냥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정적 무효가 됐을 때 무효가 되는 책임을 져야 될 사람도 스스로 무효를 주장해도 상관없다고.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이게 다야. 이게 자그 다음에. 사회적 타당성 보여요? 자, 요건 여러분들 외워야 된다 그랬었어요. 그때 한번더 읽어볼게. 사회적, 사회질서 위반, 위반인 경우 보이죠? 무효인 경우 보이죠? 여기 보여요? 요, 첩계약 단절의 해지 조건 보인가요? 요, 해지 조건이 포인트야. 첩계약을 단절하는 건 좋아, 안 좋아? 좋은 건데, 첩계약을 단절하면서 해지 조건을 들어가는 것은 이건 무효야. 자, 첩계약 단절의 정지 조건 그러면 얘는 유효야 그럼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야 여기하고 여가 포인트가 있는 거지 그러면 첩계약 단절의 해제는 뭐냐면 이거야 오늘 첩계약을 맺을 거야 그럼 오늘 첩계약을 맺으면서 첩계약을 유지하다가 어, 우리가 헤어질 때 내가 집한채 줄게 하고 약속하는 거야 그럼 지금 첩계약이 유지가 돼안돼 돼버리는 거야 오늘 첩계약을 맺는다니까 오늘 오늘 할 거야 첩계약을 맺으면서 나중에 첩계약이 단절될 때 그때 내가 집을 주겠다고 여기서 약속하는 거라니까 헤어질 때 집을 주게 하고 약속하는 거라니까 그럼 첩계약 유지 돼안돼 돼. 유지 돼버리니까 안 된다고 이건 근데 첩계약 정지 조건은 뭐냐 위에 저기 정지 조건은 지금까지 첩계약을 유지해 오다가 이제 왔어? 와가지고 우리 헤어져. 집한채 줄게. 헤어져. 집한채 줄게. 이건 유효라는 거야. 헤어지면서 집을 주는 거니까. 그래서 어, 첩계약 단절의 정지 조건은 유효가 되는 거고 첩계약 단절의 해지 조건은 무효라고요. 구별하지 마. 눈빛이 안 와. 그냥 정지, 무효 아니죠. 해제, 무효, 정지, 유효 그렇게 기억해라고. 아이해서 풀려고 하지 말라고 안 되면 뭐 넘어가죠. 알겠죠? 자, 범죄를 범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지급한다. 진술 대가로 초과해서 교통비 수고비를 받는 거예요. 그다음 평생 경업 도박 자금 대여 형사 사건의 성공 보수는 조심해야 되죠. 민사 사건의 성공 보수는 유효. 형사 사건의 성공 보수는 무효입니다. 변호사가 국가형벌권을 자지우지하면 안 되잖아요. 음, 그 다음에 과도한 위약벌 보인가요? 그 다음에 요 보험금을 편취해요. 보험금. 보험금은 불확실성에 대한 거잖아요. 근데 확실해. 보험 가입해놓고, 뭐요? 스스로 자상을 해. 보험금을 청구한다고. 이건 당연히 사회질서를 물난하게 하는 거죠. 허위진술은요, 돈이 많든 적든 백0 3조 위반이에요. 그 다음에 적극가담 103조 위반이에요. 그 다음에 사찰 임야의 필수불가능한 임야를 증여해버리면 사찰이 없어져 버리거든. 자 동계 불법은 유효, 무효. 동계 불법은 유효. 근데 표시된 동계 불법은 무효. 도박자금, 우리 도박장소를 개장할 목적으로 임대차했다고. 그럼 이게 도박장소를 개장할 목적인지 집주인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 동계가 불법이더라도 유효라고. 근데 그 동기가 표시돼 버렸다고. 즉 도박 장소를 개장할 목적으로 제가 임대차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집중이 뭐라고 했어? 많이 따세요. 그런다고. 이건 표현된 거잖아. 표시된 거. 그럼 이건 103조 위반이라고. 변호사 아닌자가 변론 대가로 뭔가를 받기로 한다든지 공무원에게 내물을 주면서 부정청탁을 하는 거예요. 이건 103조 무효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103조 무효가 아닌 것들이 나옵니다. 어, 첫 번째는 뭐가 나와요? 강박 중요하죠 강박은 103조 아니에요 비진위도 아니다 그랬어요 강박은 요 강박 아주 잘 나오고 강제집행 아주 잘 나옵니다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조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당연히 통정으로 무효가 될순 있어도 그렇죠. 무효이지만 얘는 103조 위반은 아닙니다 명의신탁 조심하세요 명의신탁은 유효 무효. 음, 무효인데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103조 위반이 아니니까 반환 청구가 되는 겁니다. 무효이지만 반환 청구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몰랐잖아요. 그 뒤에 범죄로 취득한 걸 알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매매할 때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어, 몰랐어. 법률 행위 시를 기준을 해 가지고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를 가리는 거죠.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넘어왔네. 도박 채무를 변제하는 건 무효죠. 근데 도박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대리권을 수여하는 거 보여요? 걔는 유효, 무효. 유효. 부동산 처분의 대리권. 그다음에 부척관계를 아까 단절하면서 준 무효. 여기 아까 해제 똑같이 나오죠? 이건 무효가 되는 거고. 조대포탈 양도소득세는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죠. 어, 비자금 나오면 아니에요. 예, 투기 목적도 아닙니다. 투기 목적으로 분양권 15매를 매입했는데 예, 그것도 103조 위반은 될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아니 투기 목적으로 양도소수세를 포탈할 목적이다. 그럼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게 아닌가?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는 것은 10명 중 8명은 안해 하는 게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거야. 근데 10명 중 8명이 해? 그러면 사회질서 문란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아까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이다. 여러분들 세금 포탈할 목적이 있어, 없어? 열이면 열다 있다고. 그건 사회질서가 물난한 게 아니야. 그런 행위는. 근데 누구나가 첩계약을 맺는 건 아니야. 그럼 한두 명이 첩계약을 맺겠죠? 스폰서. 그죠 그건 사회질서를 물란하게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은. 그렇지 않아요? 돈 있으면 여러분들 특이해, 안 해? 해. 욕할 거 아니야. 너도 나도 다 한다고. 이건 사회질서를 물란하게 하는 게 아니라고. 이거냐 자, 그럼 지문 봐봐. 이걸 찾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기 또 보면 된는 자. 자, 이게 보면은 이게 딱 보인다. 이게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몇 개예요? 총, 이게 30몇 개예요? 어, 이거 5분도 안 걸려. 32개, 예, 5분도 안 걸려. 봐봐. 사회 질서에 위반된 조건이 붙어 있어. 유효요무효요 아니 사회질서 위반한 조건이라고 그럼 무효지 자, <웃음> 느낌이 다른가? <웃음> 얘한테 집을 증여하려고 그래 이분 여자까? 남자까? 여자 예쁠까? 안 예쁠까? 예뻐 <웃음> 증의하는데, 첩계약이 조건이야. 집을 주는데, 첩계약이 조건이라고. 그럼 조건이 뭐야?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거잖아. 그럼 요것만 무효야? 증여도 무효야? 무효. 무효. 그래, 전부가 무효야. 근데 현장에 가면 나중에 조건만 무효,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틀린 거야.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전부 무효. 두 번째, 반사회질서, 추인태한데, 유효가 될 수? 없다. 오케이. 추인 안 되잖아요. 강행복규 103조, 104조. 추인 안 돼요. 자, 반사일서 무효는 선의 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오케이. 선의 3자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선의 3자. 네, 보호되지. 자, 첩계하의 대가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받아 주었네. 그러면, 첩계약은 103조 위반이죠 그럼 불법원인 급여가 적용되죠? 무효잖아. 부당이득 반환 된다, 안 된다? 청구할 수? 없다. 그죠? 자, 다섯 번째. 첩계약을 맺는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첩? 좋겠다. 그죠? 렇 반환 청구 안 되잖아. 그럼 이 부동산 누꺼요? 오케이. 첩예요 소유자가 첩이잖아. 그죠? 렇 근데, 그걸 알면서 전득한 자. 그걸 알면서 전득한 자, 병. 그러면, 악의자죠? 악의자이더라도 소위권 최대할수 있다. 당연하죠. 여기 불법원인 급여가 안 되니까. 자, 어, 공무원이네. 뇌물 먹었나 보다. 청탁. 그죠? 예, 요건 유효부여. 효력이 없다. 어, 103조 위반이죠 자, 과도한 위약벌 동그라미. 과도한 유학벌은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웃음> 자, 반설 <웃음> 질서에 효력이 없다. 어, 오케이? 예. 응, 오케이, 오케이. 자, 8번. 아, 괜찮아. 이거 몇번 읽으면 금방 아는 내용이야. 근데 해년마다 나와, 이게. 해년마다. 자, 사찰의 존립에 필수 불가결한 임야를 증의하는 행위. 그죠? 이해 돼요? 무효야. 어디 무효? 103조 해당돼서 무효. 허위진술 약정 효력이 있다, 없다? 어, 없다. 동그란 103조? 이봐. 자, 요런 거 조심해.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해 주지. 그럼 통상이 용인될 수, 있는, 용인될 수 있는 교통비 식사비를, 수준을 초과했다. 보여요? 그럼 유효, 무효? 무효. 103조 무효. 그러죠? 자, 여기 봐봐, 또. 사실대로 증언했지? 근데 뭐라고 해서 일정 급부를 받기로 한 약정은 그 급부의 상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반사의 질서에 무효인가? 허위 진술이 아니야. 잘좀 해봐요. 허위 진술은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무효인데, 요건 사실대로 증언해준다고. 그럼 사실로 증언을 하면 교통비 식사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는데, 그걸 넘어야 돼, 안 넘어야 돼? 아니 안 넘어야 되는데 넘어야 103조 무효가 되죠.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그 극부의 상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라고 돼 있잖아. 없이 그냥 무조건 무효다. 그럼 돼안 돼. 응, 돼. 음, 이건 X지. 초과해야 된다니까. 이걸 참조해라니까 우회 거를. 제말 이해돼요? 응, 네. 어? 아 보험금 나왔다. 그러면 땡큐다. 보험금. 보험금, 보험금 나오면 무조건 뭘 봐라, 끝을. 어디서, 효력이, 박, 103조 위반이죠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무효. 무효다라는 거. 됐죠? 자, 그 다음에 13번. 다시 보험금 나왔죠? 동그라미, 보험금. 보험금 동그라미. 반사해줄 해당된다. 어, 효력이 없다. 세 개만 치면 돼요. 아 미안해 어, 반전이네 <웃음> 무효라고 볼수 없다 그럼 이건 틀렸네 무효이다여? 네. 네, 무효이다 이건 내 눈이 오타가 생긴 거야 <웃음>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자 여기 형사 사건이 포인트죠 네. 성공보수 보여요? 네. 그럼 뭐예요 반사회질서 해당된다 그래서 뭐가 돼 무효다 변호사 아닌자가 보이죠 아까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를 하면 그 소송을 전부나 일부를 받기로 약속하는 것은 판사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놈이에요. 내 직업을 갉아먹잖아 그거 반사해질서 무효라고 했을까, 안 했을까? 어, 유효라고 했다고? 효력이 유효. 발생하지 않는다. 맞는 거. 아니, 중개사 아닌 자가 내 옆사물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요, 요 고생해가지고 중개사에 지 땄는데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지. 그럼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를 하면 일부를 받기로 했으면 그걸 좋아하겠냐고. 난안 좋아하지. 무효지 그냥. 자 변호사 아닌 자가 보이죠? 어 그래서 반사회성을 띄는 것이 아니어서 사법상 효력이 인정된다. X 두개 같이 보면 되죠? 이렇게. 자 도박채권 넘어옵니다. 자 17번 도박채권 변제하려고 그래. 어 그렇죠? 그럼 도박채권 변제는 무효죠. 근데 그거 뒤에가 뒤에가 중요요 반전 부동산 처분권을 준 거죠. 그럼 얘는 유효 무효 어 그래서 반사회 질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건 유효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부동산 처분의 대리권을 주고 그 삼자와 거래 행위를 하는 건 유효라고. 어. 자 도박채무 변제를 위해서 부동산 처분에 뭘준 거야? 대리권 반사해 질서에 무효가 된다? 아니다 X 이렇게 하나는 유효 하나는 무효 OX 19번 동기 보여요? 네. 선량한 풍속 사회 질서에 동기가 위반된 거야 그럼 여기 가만히 봐봐요 표시됐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알려졌다는 말은 없죠 그럼 반사해 질서 무효라고 할수 있다 없다? 없다 <웃음> 근데 문구 볼게 이제 20번. 자 동기가 상대방이 뭐였어? 알려졌죠? 그럼 어떻게 돼? 그때는 반사회적으로 효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이는지 아시겠어요? 동기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에 위반됐다 하더라도 알려졌거나 표시됐다는 말이 없으면 유효. 알려졌거나 표시됐다는 말이 있으면 무효. 두개 구별할 수 있죠. 두개 이제. 어? 어, 이게 틀렸네. 미안해. 없다 했으니까 틀린 거지. 이게 됐죠? 두 개를 비교하면 되죠. 이렇게. 음. 표시되거나 알려졌으면 반사일서 해당이 되는 거니까. 없다 했으니까 틀린 거죠 자, 21번에 어디 동그라미 쳐야 돼요? 오케이. 강박. 강박이 나오면 찾았죠? 반사일서 법률행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오 강박은 103조 위반 아니죠 비진이 아니죠 오늘만 10번 듣죠 자 다음 주 오면 모른다 강박 보여요? 찾았죠 끝을 봐 반사회적 법률이 무효로 된다? x 강박은 반사회적 아니라고 유효라고 취소할 수 있는 거지 자 여기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 보이죠? 통정의 표시. 그럼 얘는 반사회질서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케이. 해당하지 않는다. 자, 2 4번 강제집행 면할 목적 보여요? 자, 끝떨이 반사회적 법률에 해당한다? X. 해당하지 않는다. 문구면 되니까. 자, 24번 어디 보여요? 양도소득세. 그럼 양도소득세는 끝처리 사회질세에 반하는 법률 행위로서 무효로 된다 X. 양도소득세는 103조 위반이 아니라고요 길게 잡을 필요 없어. 포인트만 잡으면 그게 보인다니까 열 번째까지는 이게 안 보이다가 열 번째가 넘어가면서 그게 보이시작게 해요 참 신기해요. 반복되니까 그래 반사회질서 보죠. 양, 양도세 봤죠? 그럼 끝 처리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양도 소득세 봤죠? 투기 목적 봤죠? 그럼 양도나 투기 목적은 반사회 질서에 해당하지?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무효가 된다? X 자, 28번 어디 동그라미? 비자금 동그라미 비자금은 103조에 반사질서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사질서 해당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아 이걸 왜못 찾냐고. 주는 문제를. 명의신탁은 유효, 무효? 유효, 유효, 유효, 유효. 유효라고 또? 네, 여기 손이 부끄럽네. 여기. 자, 무효인 명의신탁. 아니 명의신탁은 무효야. 다음에 안 틀리면 되지. 뭐. 완벽할 수는 없어요 나도 뭐 오타 안 나오고 가냐 아 나오잖아 OXXO 그러잖아요 첨장에서만 안 틀리면 돼 실수하는 거에 겁먹으면 안 된다고 10월 28일에 실수하면 안돼 그때는 정말 실수하면 안돼 자, 이건 무효잖아 명의신탁은 탈세 목적이기 때문에 근데 끝을 봐 반사의 질서 위반이다 아니다 그게 중요해 어디 갔어? 음, 여기요 이거 불법 원인급에 해당함으로 이게 무슨 말이야? 103조에 해당함으로 이 말과 같은 거죠? 그럼 해당이 안 되잖아. 그럼 불법원이 아니잖아. 그 그죠? 그럼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로 음, 고쳐놔야 돼. 이거, 요거, 요렇게 연결해 볼게. 명의 신탁, 우여인 명의 신탁은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103조 아니잖아. 불법원인 급여가 적용되지 아니 하잖아. 알아듣는가요? 103조 해당이 안 된다니까. 그럼 불법원인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니까. 그럼 반환받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럼 103조 해당돼. 그럼 불법원인 급여 해당돼 본다고 반환청구할 수 없다는 거고. 오케이. 명의신탁 선풍기 위반하는 거에 해당된다. X. 명의신탁은 유효무효. 아니 무효라니까. 이건 강행법규에 위반돼서 무효야. 103조 무효가 아니라. 그럼 이건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음 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라고. 전체가. 너무 투박하게 썼나? 자 시, 31번. 반사의질서 보여요? 음반사의질서 무효죠. 선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강행법규 103조. 104조. 불공정법률행위 다 대항할 수 있다고. 3자 보호 안 해준다고. 반사회적 법률 행위의 무효인 줄 알고 추인, 추인, 추인 하면 유효가 돼안 되지. 자, 여기 봐봐요. 가을 여기가 둘 사이가 강행법규 위반 됐어. 103조 위반 됐어, 104조 위반 됐죠. 지금 등기가 넘어왔죠. 그이 등기 유효 부요 아니 강행법규 위반돼서 계약했고 103조 위반에 계약했고 104조 위반에 계약했다니까 유효무효무효죠 유효, 유효. 네. 자기 앞으로 등기돼 있지 네. 이걸 팔아먹은 거야 병에게 선이지 네. 그럼 유효무요 무요 무효. 유효, 유효. 무효. 이둘 사이가 강행법규103 104조는 뒤에는 무조건 무효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가 비통착사강이면 무효가 되더라도 취소가 되더라도 선의 삼자는 유효 다른 거라고 그래서 그게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이렇게 자 셨다 오면 이중매미 볼게요 셨다 오세요 이제